5번 코스 낸시무릎무릎표 음? 6번 코스 나엘이 저 개집에 다리가 뭐야 다리 다쳤나 째깍 <놀람> 째깍 다리가 불편한 게 틀림없어 그렇다면 시얘 예, 꼬마 나를 이길 수 있겠어? 여기서 날 이긴다면 너에게 우리 집 앞마당을 개방해 줄수 있어. <웃음> 깔나깔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웃음> 와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이다이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이다다다다다다다이다다다이이다다다다이이 아니야 엉두께 화장실에서 웅싸고! 아니야 아니, 너이 녀석! 다리 좀 보자 이런! 세상에! 이 다리로 어떻게 뛴 거야? 왜말안한 거야? 1위 미국의 티나 선수 2위 일본의 로티 이상 두 명이 마지막 결승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여자 100m 결승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틀렸어요... 아, 미친... 아니 미치. 지금 결승이 문제니? 이런 다리로 뛰는 미친 녀석이 어디있어꼭 우승하고 싶었는데... 일어나자... 돕게! <웃음> <두께>. 음. <웃음> 자네와 대결해서 내가 졌네 구독과 좋아요! 약속대로 음. 대표팀 코치 자리에서 물러나겠네 음. 그 옛날 어떤 녀석들이 내 다리를 못쓰게 만들어 놓던 날난 그들 놈으로 나무 그루에 몸을 숨긴 어떤 눈빛을 보았어 눈빛 그건 바로 <웃음> 준태 너의 눈이었지 구독하라고 뭐하니?